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골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여기는 릴리어스 라고 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어, 릴리어스는 여기 소개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림픽 스타들의 운동 노하우를 AI 동작 분석 기술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운동하면 보상으로 릴리어스 토큰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웹 3.0 스포츠 플랫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덤벨 여기 보이는 이 덤벨과 덤벨과 스포츠 선수들의 실물 피규어로 구성된 NFT를 장착을 해서 운동을 하면서 수익을 얻는 즐거움을 지금 바로 느껴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좀 독특한 것이 뭐냐면 아직 그 정식 출시가 아직 그 2022년 4쿼터 때 이번에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어, 추정을 해보건데. 어, 보통 일반적으로는 운동을 할때 걷는 키로수나 어, 위치를 기반으로 하던가 또는 이제 그 이제 움직임 걸음 수에 대한 보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어, 이앱 같은 경우는 내가 하는 동작 분석을 내가 하는 동작에 따른 운동량을 기준으로 해서 어, 이제 얻을 수 있는 보상 플랫폼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된 화면은 지금 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에 이제 내가 얼마만큼의 이제 그 LNT 어, 릴리어스 토큰을 모았는지 어느 정도의 칼로리를 소모를 했는지 이런 앱들이 이렇게 구현이 된것 같습니다. 어,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이거를 왜 소개를 하냐면요. 지금 그 오늘자 뉴스에 나온 게 뭐냐면 어, 저희가 과거에 이제 가장 많은 그 역대급 에어드랍으로 진행이 됐던 네오핀, 네오핀과 릴리어스가 이제 합작을 해서 유틸리티 NFT를 단독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찾아보니까 어, 일단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던지 아니면은 네오피이 라고 그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아이오스 버전의 네오피이 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와 같이 첫번째 나오는 네오피이 라고 하는 쉽고 안전한 크립토 월렛 이라고 있을 겁니다 과거에 에어드랍을 진행 받으셨던 분들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실 것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하시면 어 공지사항에 들어가 보시면 공지사항에 그 이와 같은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도 따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해당 사이트를 이제 찾아보니까 어 일단 어제부터 진행을 했고요. 어 한국 아 UTC 기준 08시부터 해서 15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으로는 덤벨 nft 5개 그리고 릴리어스 o g 로 이제 20개가 이제 지급이 되고 11월 22일 날0 8시 utc 기준으로 이제 어 당첨자 발표를 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어, 릴리어스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뭐 글로벌, 어, 삼성 스마트 tv 를 통해서 글로벌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증된 프로젝트 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요거는 이제 제가 AI 모션 분석 기능을 통해서 이제 트레이닝 투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진행 방식은 이와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트위터 팔로우 하시고 여기까지 쉽습니다. 그리고 네오핀 텔레그램에 접속하고 디스코드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오핀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네오핀 지갑은 KYC라고 하는 그 인증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 올해 에어드랍이 진행될 당시에 KYC에 걸렸던 시간은 하루 정도였는데 어, 지금은 좀 많이 단축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KYC는 인증을 받으셔야 이 이벤트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벤트에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해당 홈페이지에도 어, 이제 나와 있듯이 보면 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2년 4쿼터 때 진행을 하는데 오픈을 하는데 그랜드 오픈을 하기 전에 어, 덤벨 nft 를 구매하기 전 마켓에서 무료로 획득할 수 있는 커먼 등급 덤벨 nft 로도 운동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t2e 생태계를 경험해 볼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와 그 덤벨 nft 도 등급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보다 높은 등급에 대해서는 이제 구매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이 오픈이 되게 되면 어, 일반 등급, 커먼 등급을 가지고 이 덤벨 NFT로도 운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을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트레이닝 투언 어, 생태계를 어, 경험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어, 이제 보다 높은 등급의 NFT를 어 이제 어 획득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이벤트를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소식으로 릴리어스에 대한 그랜드 오픈에 대한 또 관련 이벤트도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도 해보고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컨텐츠와 자료를 좀더 어 꼼꼼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